자요렇게 받았어요. 음.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음, 그 치앙마이 한달 살이 갈 준비물로 이제 어, 국제 면허증을 국제 면허증을 지금 발급하러 가고 있거든요. 국제 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되고 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 면허 시험장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면허 시험장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고요 도착해서 발급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정부 면허 시험장이고요. 제가 면허를 땄던 곳입니다. 자 일단 주차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면허 시험장에 도착을 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실에 이렇게 오면 국제 면허 적성 검사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적으면 돼요자 조금 만도록 가겠습니다 네. 음. 네 신청하고 바로 받았습니다 네. 국제면허증 발급 받을 때 시험장으로 오시는게 더 좋아요 경찰서는 신청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면허 시험장에서는 바로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요 저 지금 발급 받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아까 그 작성자 서류 작성하고 사진 한장 그렇게 제공, 제출을 하면 이렇게 지금 바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해갖고 왔어요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해갖고 왔는데 어 국제면허증 발급받는 방법을 오늘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간단해요 준비물은 어 여권용 사진 한장 그리고 이 여권 그리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여권이랑 신분증을 두개다 가지고 가시는 게 이게 편해요. 왜냐면은 대부분 여권 많이 안 가지고 가시는데, 왜냐면은 면허증을,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받더라도 요거를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뭐 요것만 면허증, 국제면허증만 있다고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조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여권용과 동일하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필수로 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권, 신분증, 그 다음에 여분의 여권 사진 한장 그러면 제가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서류만 작성을 하면 금방 발급을 해줘요.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받으실 수 있고, 인천공항에서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공항에서는 이제 어떠한 이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제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직접 발급을 받았고요. 경찰서에서도 가능은 한데, 이게 어차피 경찰서에서도 서류를 받아서 면허시험장에 다시 보냈다, 보냈다가, 받아서 오는 거라서 가장 빠른 거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면허증이 이렇게 나와요. 국제면허증이 이렇게 나오고, 어, 앞면에 보시면 이제 발급 연월일과 어, 여건, 어, 면허 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첫 장을 이렇게 넘기면 유효 기간과 이제 유의 사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면허 본인의 이제 면허증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도장을 받는 개수가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동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을 운전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형 차량도 가능하고 트레일러도, 그러니까 뭐 캠핑이나 이제 그렇게 어... 트레일러나 이제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대형 버스도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은 이제 다 똑같아요. 이제 그 나라...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있고 어, 맨 음, 뒷장은 이렇게 제 사진과 어, 도장이 이렇게 또 찍혀져 있고요 그리고 어, 맨 뒤에도 이렇게 알림사항이 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국제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딱 1년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연장이나 재발급은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 요 국제면허증이 이제 사용 가능한 곳이 있고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그리고 얼마 전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요 면허증이 영어 국제 면허증으로 이제 발급이 되는데 솔직히 그거는 안 되는 국가가 아직까지는 더 많아요. 협약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래서 본인이 가시는 국가에서 어떤 나라가 어떤 면허증이 적용이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이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 국제 면허증이 이제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이제 더 많은 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요거를 이제 대부분 아직까지는 많이 발급을 받으실 거예요. 국제 면허증의 발급 비용은 이제 8,500원이에요. 어, 본인이 사진 한장 그리고 이제 8,500원 요것만에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저도 이제 가서 한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차량을 아마 많이 운전해야 될것 같은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면허증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예, 항상 이 여권과 본인의 원래 한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면허증을 예, 가지고 가셔야 이게 효력을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있다고 이제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가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이 국제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음, 동남아에서 할... 어, 한달살이가 요즘 많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어, 동남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익스체인지 어, 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가 현지에서도 우대 환율을 받는다. 받으면... 우리가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또 현금을 많이 환전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에 넣어놓고 쉽게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어제 발급을 받아놨거든요 그것도 지금 다음 시간에 한달살기 프로젝트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만나요